자한 주만에 다시 만났는데 잘 있었습니까? 아네잘 있었습니다. 아, 오늘 도 텐션이 올라가 있는데. <웃음> 네. 자이거 협찬 아니에요 그냥 사서 먹는 겁니다. 협찬 좀 해주세요. 숙제를 줬어요. 카드뉴스를 만들어 와라. 네. 주제는 알아서 해라라고 이제 만들어 왔고 지금 그 숙제를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파일 저장하는 것까지는 할줄 아는데 포토샵의 레이어 개념을 아직 설명을 안 해줘서 원래는 이렇게 파일을 따로 따로 다안 만들어도 되는데 열어 보고. 네. 자, 지금 봅시다. 한 장씩. 지금 사이즈 얼마로 했어? 저, 1200에 6 0 0 왜? 어... 그, 그러니까, 지금 카드뉴스 네. 만들었잖아. 네. 그러면 뭐 사이즈를 얼마큼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네. 검색해보면 나오겠지? 뭐 네.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 카드뉴스, 크기, 뭐 사이즈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누군가 알려줄거 아니야? 광경이 음. 보면 아, 이런걸 만약에 봐봤다면 저런 사이즈를 안 만들었을거야 음. 자 그러면 네. 지금 9 0 0에6 0 0이면6 0 0에9 0 0이나9 0 0에6 0 0이면 얘가 3대2 사이즈라는거잖아 네. 3대2 그럼 너는 지금 얼마야? 2대1이요 2대1이지 네. 그럼 나중에 넣었을때 어떻게 나올까? 잘 잘린 어한 번은 나중에 올려 봐야 알겠지 그지? 음. 너 페이스북 계정 있지? 네 거기 한번 올려 보자. 뭐 모르면 찾아보면 다 나와. 그지? 그래서 이런 거몇개 찾아보면 다 같은 소리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 사이즈는 정해져 있을 거니까 음. 이런 건 이제 참고를 하면 된다라는 거지. 음. 자첫번째화면이 주제는 뭘 자꾸 만들었는데? 저이 그냥 이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음. 거에 대해서 음. 대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음. 이 영상이 필요할 거다. 음. 이거를 좀 소개하고 싶어서. 음. 그 지금 약간 욕망으로 픽빛를 그리는 그런 상황 아니었죠? <웃음> 네, <그렇지. 웃음> 자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대학생 여러분 대외활동 하고 계신가요? 이게 첫 화면이네? 그 다음 화면? 아니면 학생회나 동아리를 하고 계신가요? SNS에 카드뉴스 포스터 등을 홍보해야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아 그래서 포토샵을 배우고 싶으시다고요? 하지만 책에는 알수 없는 목차들로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포토샵 무료 과이가 있다면 들어보시겠습니까? 일대1과일가 아닙니다. 핵도와 함께하는 그룹 과일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디자인 인싸, 인들생과 함께라면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이렇게 딱 하고 나서 네. 얘네들이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 이걸 다 보고 난 다음에 링크 뭐 링크나 이런 거 해야 되겠지? 그지? 네. 그러면 그 글에다가 그냥 적어주면 네. 되는 거지. 지금 저장을 전부 다 PSD 파일로 저장을 해왔는데 네. 포토샵에서는 뭔가를 만들잖아? 그러면 보통 네. 사진 파일은 설명로 거야? 사진티 사진, 디카로 찍었다 그러면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그럼 파일의 확장자가 대부분은 jpg 를 쓰지 그지? 실제로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리는 파일들,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여지거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미지들의 파일 규격들이 있어 네. 어 네. jpg나 png를 제일 많이 써. png, jpg를 많이 쓰는데 jpg는 그냥 일반 사진 네. 같은 그런 개념이고 PNG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 그거는 투명한 부분까지 저장이 가능해. 네. 아니면 투명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네. 원래 이미지 파일은 무조건 네모야. 동그란 네. 사진이란 것 이미지 자체가 없거든. 무조건 네모인데 네. 내가 동그란 어떤 로고를 만들었어. 음. 이테두리는 필요 없는 거잖아. 그 상태로 만약에 저장을 한다 쳤을 때. 어 포토샵에서는 배경을 안 만들고 안에 원만 만들 수 있겠지 그지 네. 그런데 이걸 저장을 딱할때 jpg로 만약 저장을 한다 그러면 투명 부분이 흰색으로 메꿔져 버려 어... 그다음에 png로 저장을 한다 네. 그러면 투명을 살려 네. 투명을 살린다면 이게 다른 데 올라갔을 때 다른 데 넣었을 때 배경이 뭔가 빨간색이 있다 그러면 올렸을 때 어떻게 될까 빨간색이 비쳐 보이겠지 네. 그런 개념으로 저장할 수 있는 게 png 개념이고 음... 지금 포토샵에서는 psd라는 파일이 있잖아 네. 얘는. 포토샵 도큐먼트의 약자야. 포토샵 그러니까 문서라는 뜻인데 네. 이 PSD 파일은 어, 포토샵 작업 원본 파일이야. 포토샵에서만 열리고 수정이 가능한 파일이든 거 음. 물론 RC 같은 데서 봐지기는 해. 네. 근데 편집은 안 되는 거지. 음. 그래서 포토샵 파일을 저장을 했다. 이걸 페이스북에 올린다? 안 올라가. 허락되지 않은 파일이지. 네. 그래서 얘를 웹으로 이제 저장을 해야 돼. 자, 네. 그러면 일단 만들었으니까 네. 웹용으로 저장하는 걸 한번 해볼 건데 파일 메뉴에 가서 그 다음에 쭉 내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어. 근데 여기서 저장을 하면 밑에 파일 형식이라는 게 있지? 네. 눌러봐봐. 자,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잖아. 보면 네. JPG 보이지? 네. 자, 이런 식으로 저장, JPG, 그냥 JPG. 어, 이걸로 저장을 하면 압축률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 음... 그래서 좀 손해를 많이 봐. 네. 그래서 여기는 빠져나오고, 다른 이름 저장이 아니고, 다시 파일 메뉴에 가서 내보내기. 네. 간 다음에 내보내기에서 밑으로 쭉 내리면 웹으로 저장이라는 게 있을 거야. 웹용어로 저장. 어. 네. 그 단축키 되게 복잡하지? 네. 컨트롤, 알트, 시프트, 옵션 다 누르고 S 누르지, 그지 네. 어, 요거 잘 써. 음. 응. 그러니까 기억을 좀 해놓고 음. 한번 눌러봐봐. 자, 누르면 창이 하나 뜰 거야. 웹용으로 저장이 뜰 거고 음, 음, 화면에 네. 오른쪽이 있지? 네. 어, 오른쪽은 설정, 왼쪽은 지금 네. 보여주는 것들인데 네. 위에 탭을 보면 이제 원본 상태 그다음 최적화 그 다음에 비교해서 두 장보기, 내장보기 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 네. 자 그러면 일단한두 장보기? 돼지는 최적화? 어, 두 장보기 하면 비교를 해서 보여준단 말이야 원본하고 지금 거하고 음... 그럼 내장보기 네 하면 압축률을 여러 가지 보여주겠지 음... 화면에 보면 봐봐 원본은 이런 파명이고 얘는 지금 2메가 좀 되지 음... 네. 그런데 밑에 보면 뭐 GIF, GIF가 여러 가지 있잖아 그지? 음... 뭐 이렇게 용량이 줄어든다라는 얘기고 음... 자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그 위에 네. 사전 설정이라고 있잖아, 눌러봐봐 네. 그거는 프리셋이라는 개념이거든 프리셋이요? 어, 네. 미리 세팅되어 있는 값들이라고 음. 생각하면 돼 음. 그럼 거기 보면 우리가 얘를 사진이잖아 네. 그래서 GIF 포맷은 안 쓰는 게 좋은데 GIF 포맷은 사진이 아니고 음짤 이런 음, 거 있는데 그런 것도 돼음짤도 GIF로 만들이 GIF라는 파일 포맷도 웹에서 쓰거든 네. 좀 오래된 파일인데 얘는 주로 언제 많이 쓰느냐 면 사진이 아닌 이미지, 뭐 캐릭터 로고 아주 네. 단순하게 색깔 돼있는거있잖아 네. 그런 것들을 저장할 때는 jpg 보다 훨씬 더 압축이 좋아 압축 네. 음, 색깔이 단순할 때 근데 사진은 색깔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 음. 그때는 용량이 너무 안나가버려 어떤 뜻이냐면 gif들은 색을 쓸수 있는 가지수를딱 정해져 버려요 네. 그 범위 내에서 저장을 하거든 그래서 용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지 이미지 자체가 색깔이 별로 없다면 네. 음, 그래서 지금 사진이니까 패스하고 누르면 그 밑에 보면 jpg 나오지. 네. 거기 보면 고, 저, 중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네. 자, 거기서 대부분 그냥 고를 누르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도 보면 png라고 있잖아. 네. png는 압축률이 투명인 경우에만 좋아. 그냥 투명. 앞 투명이 없어도 네. 써도 되거든. 네. 그러면 jpg로 저장하는 것보다는 조금 용량의 손해를 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투명 없잖아 그지. 네. 그냥 사진, 배경은 사진이고 글자 올려놨어. 네. 그럼 거기서는 JPG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지? 젤로콘거고를눌러봐자 그러면 기본 설정이 어떻게 나오냐면 느 파일 저장 형식은 JPG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고 라고 설정돼 있지 네. 고가 어느 정도냐면 그 옆에 품질이라고 나오지 네. 원본 대비 60% 정도의 품질이라는 거야 자 이걸 그렇지. 비교를 하면 이거 두장보기해 봐봐 자 얘랑 얘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거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다른 부분도 볼수 있거든? 네. 음. 비교했을 때뭐 차이나? 그렇 네, 네. 별로 없지 그지 네. 밑에거 다시 들리가고 별 옆에 나왔지 네. 자 그러면 기를 60보다 더 내려가 봐봐 그거 임의적으로 뭐한30 20까지 20. 내려가 봐봐 네. 키가 약간씩 날 거예요 이제 지금 배경이 좀 어두워서 티가잘안 나는데 음. 어한 20까지 이렇게 내렸다가 압축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뜻이잖아 그지 네. 품지를 떨어뜨리면서 네. 화질이 좀안 좋아져 네. 그래서 막 찌글찌글한 뭐 이렇게 모자이크나 아니 뿌옇게 변할 수도 있고 원본은 지금 2메가였지 네. 지금 밑에 보면 얼마나 줄어들었어? 44 44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지 그지? 네. 거의 한 50배 정도로 줄어든 거 아니야 네. 어, 그리고 미, 크게 의미는 없지만 밑에 보면 9초라고 돼있지 9초라고 네. 돼있고 어떤 경우에 9초라고 돼있어? 56.6이라고 56. 56. 돼있지 네. 이거 옛날 모뎀, 모뎀이라고 혹시 알아 인터넷 나오기 전에 네가 태어나기 전 시절일 수도 있다 네. 그때 전화로 인터넷을 하는 시절, 통신사 는시들이 있었거든? 네. 그때 속도라는 뜻인데 이 모뎀에서 이거 다운받는데 9초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고 네. 클릭해봐 음. 자, 거기 보면 어, 크게 모뎀은 의미 없지만 네. 여기에 어, 제일 밑에 거 있지 음.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 네. 왜냐하면 우리가 웹페이지를 띄우거나 뭔가를 볼때 보면 네.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소비를 하잖아 계속 네. LTE도 빠르기는 한데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용량이 크면 네. 오래 걸리지, 겠 다운받는데 네. 1초 걸릴 거한 3초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런 이미지들이 여러 가지가 화면에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니트키나 쇼핑몰 같은 데 가보면 네. 이미지 굉장히 많이 넣어 놓는데 있잖아 네. 좀 늦게 뜨지 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나가준다고 아, 짜증나니까 네. 그지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음. 최적화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 음.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둔감한 게 워낙 속도 속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우선이든 유선이든 다 빨라 우리나라는 빨라서. 근데 외국 나가서 아마 인터넷에 써본 적 있을 거야 음. 거의 미칠 것 네. 같지 않냐 네. 그지 그게 원래 는 정상적인 속도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빨라서 그런 거야. 근데 요즘은 내가 만든 콘텐츠가 해외 사람들도 볼수 있잖아, 충분히. 네. 언어만 통하면. 그래서 꼭 우리나라에만 소비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지. 음. 그럼 저기서는 처음에 어, 프리셋에서 네. jpg 고를 선택했잖아 그럼 60 정도가 나왔거든 네. 그러면 굳이 여기서 매번 비교를 하면서 3 0으로 해야 되느냐 뭐 아니면 jpg 중으로 해야 되느냐 그걸 고를 필요는 별로 없어 음. 충분하잖아 이정도로 네. 아까 전에 60 맞췄을 때 얼마나 어디 60, 어, 60 맞추면 어, 93한두배 정도 나왔지 그지? 네. 이것도 엄청 용량 줄인 거라고 음. 그렇지? 크게 만약에 건드릴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약간 퀄리티가 더 높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 80까지는 올려도 돼저 수치를 음. 일단은 우리는 60으로 그냥 가자 그 네. 의미 없을 것 같아 네. 자그 다음에 우리 보면 저장하는 방법 중에 네. 점진적이라고 있고 최적화라고 있지 최적화가 네.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건데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뭐 영어로 바꾸면 프로그레시브라고 있을 거야 음. 저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미지가 뜰때 네. 다운을 다안 받았잖아 내 폰이나 PC에서 그러면 공백이 있다가 빵 뜨지 음. 네. 근데 워낙 빠른 속도기 때문에 티가 안나 음. 그런데 어, 인터넷이 좀 느린 나라에서는 저 점진적이라는 것들을 줘서 저장을 하면 처음에 이미지가 무조건 일단 나와. 네. 그릿한 상태로. 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점점, 점점 좋아져. 음. 이미지가. 음. 그런 게 저거. 점진적이라는 거고. 네. 그거 체크 끄고 밑에 보면 그냥 최적화 돼 있지. 네. 두개 동시에는 안 돼. 음. 어, 최적화가 그냥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네. 어, 크게 요즘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어. 우리나라가 워낙 인터넷이 빠르기 때문에. 음. 근데 해외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점진적도 고려를 해볼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음. 자,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없어. 그 밑에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미지 크기라고 있잖아. 네. 이 단계에서는 이미지를 좀더 줄여서 저장은 가능해. 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네가 1200에 600을 만들었잖아 네. 그러면 거기서 1000으로 뭐 맞춰버리면 지가 알아서 비율적으로 밑에 걸 조절하겠지 네. 응. 근데 굳이 알 필요는 없다 그냥 응. 1200가자 하는 대로 근데 이걸 수치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 크게 저장되겠지 네. 크게 저장됐을 때는 화질이, 화질이, 화질이 좀안 좋아져 네. 그게 어느 정도 범위냐 하면 원래 크기에서 120% 정도를 어. 키워버리면 네. 그안 좋아지는 게 티가 좀나 120% 음. 그렇게 하면 네. 응. 키워지긴 하겠지 그지? 음. 근데 강제로 늘리는 거라서 네. 좀 티가 나긴 하지 음. 자, 이를,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 음. 그럼 저장하고 또 물어보지 파일 확장자가 바뀌니까 어디다 네. 저장할지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지? 네. 자,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만 누르면 돼 자, 그리고 중간에 무슨 경고창이 뜨는데, 이거는 네. 크게 신경 쓸게 없는 게, 파일명에 한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네. 뭐 경로에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주긴 하거든? 네. 이거 별로 의미 없는 거야. 음. 음, 그냥 확인 누르면 돼. 그럼 하나 끝났지? 네. 자, 나머지 방법으로 다시 짜러락 저장해 봐봐. Ctrl, Alt, Shift, S. 음. 음. 아까 세팅 그대로지, 그지? 안 음. 바뀌었거든? 네. 저장만 누르면 돼. 음. 또 저장.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 뜨잖아? 그럼 저거 뜨는 거 보기 귀찮잖아? 네. 그럼 그것도 다음에 안 뜨게 체크해볼까? 이거 다 하는 게 얼마 정도 걸렸어? 사실 생각하는 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지? 네. 내용 뭐... 구성하는 거 자체가 네, 뭐 할지 어. 모르겠어가지고 아마 네가 순서가 이랬을 것 같은데? 어, 카드뉴스의 장면 장면별로 사진을 먼저 고르는 게 아니고 아마 말을 먼저 골랐을 것 같은데? 말을 생각을 하다가 응. 그건에 맞는 사진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어. 그 다음에 사진을 먼저 골랐어요. 아, 그래? 네.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 말을 먼저 다 적어놓고 네. 최대한 그 말에 맞는 이미지를 찾으려고 하지. 네, 그게 어렵던데요. 어, 어렵지.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카드 바꿨어요. 뉴스들 보면 네. 그냥 사진들을 쉽게 내가 찍을 수 있는 제품 뭐 이런 카드 뉴스는 내가 생성이 되잖아.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약간 감성적인 어떤 내용으로 전달하는 그런 것들은 가성 받아보면 분명히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등장인물은 막 외국인이고 이런 것들이 어, 있지 그렇게 네. 무료 이미지를 쓰다보면 네. 저번에 알려준 프리픽 같은 사이트 있잖아 동양인들 잘 없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좀안 맞는 게 나오는 거야 네. 봐봐 여기도 갑자기 디자인 인사 윤드생장해라는데얘 누구야 도대체? 델리얼리그 난 몰라 얘가 누구인이야 어, 어. 갑자기 왜 등장한 거야? 네, 인사포즈로 유명해가지고 네. 이게 인사포즈야? 네 이제 유명한 인사포즈거든요 아. 네. 너 <웃음> 네. 들세계에서또저장기있 다음 자, 그러면, 지금 저장 다 됐지 그지면 그럼, 그러면, 그러면, 그그다음바탕면면에 있는 거 일단 뭐 폴더 하나로 그러면, 그러면, 그러그자 그러면, 그러 올려보자. 페이스북이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아 그러면, 그어면그아 그러면, 그러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면그거 거. 니 원하는 대로. 이 원한대로. 우리 친구들이 음. 무슨 반응하지 한번 보자. 이 지금 친구 태균도 막 걸어놨네. 자, 지금. 다 했지? 네. 어떻게 보여? 잘렸어요. 뭔가 이상하지? 네. 비율도 안 맞고. 네. 다음번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딱 감이 음. 오지? 네. 위에 대문 같은 첫 페이지는 가로로 걸지, 세로로 걸지. 음. 가로로 걸면 900에 600. 네. 나머지들은 전부 다 900에 900. 음. 이나 600에 600. 정사각형으로 만들어버리면되고 네. 세로에 뭔가 걸쳐주고 싶다 그러면 600에 900짜리를 만들고 네. 나머지는 900, 900, 900, 900 아, 혹은 600짜리를 쭉 만들면 된다 이런 음. 얘기지 이렇게 특 되면 사람들 잘안봐첫 네. 화면에 만네요 그렇지 네. 다음번에 만들 때는 이거 제요 감안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오케이?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첫 번째로 하긴 좀 그렇네 우리가 매번 이게 하루에 하나씩 나가니까 어쨌든 오늘은 이제 속도의 숙제검사 겸 그 외에 잡다한 TMI까지 얘기하는 단계였죠 인사까요? 안녕 다음부터 와요 닷컷 빨리